두 단계에 걸쳐갖고 한다. 자, 심리 테스트는 이 사람이 가은지 현재인지 이것을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고 옛날에 힘들었는데 지금이라고 막 상담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어떻게 해? 1단계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숫자 계산법이라 한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연산법 중에서 숫자 연산법에서 숫자를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 갖고 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계산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만을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인 데는 이 명제와 가제와 명제가 있다는 거다 그제? 그것도 명제가 있겠지 그럼 일단 심리니까 어떻게? 심리를 작용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심리를 작, 작용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의 요인들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지 자 이런 가제에는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살아가는 걸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밝혀진 사건이다 사건, 에이? 무슨 일이 터졌잖아 그제 힘들어 갖고 언제 방금터지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재질해 갖고 문제가 됐든지 우리는 세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지 잘 안보이는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귀신의 문제다 네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 주변의 인연의 문제다. 에이? 우리는 힘는 일은 이네 가지 유형이된거야더 멋선 일로 내가 가는 길이 되든지 하는 일이 되든지 내가 직장일이 되든지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사람으로서 인연에 얽혀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이네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돼 나중에 숫자연사법에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운명주기를 열심히 그리고 있지 연습 많이 했죠 자 이런 운명주기에 따라서 이것이 접목이 돼서 풀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내면 심리를 푸는 내면 심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이에 따라서 어 그거 우리는 주출을 하는 거예요몇년전 이게 놓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다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하다니까,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야가 지금 몇년 전에 뭐했든까지다 안다는 거다. 흔해 안다는 거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다 안다는 거다. 그리고 미래도 뭔지 다 안다는 거다. 우리 숫자연삽 잠재이식은 미래가 없지만, 앞으로 가는 길은 미래도 다 안다는 거다. 거짓말 같죠? 그치? 조금 이따 보여줄게, 그러 알고 싶으면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가는 것인가. 헌하다, 이거. 손바닥 같이 다 들고 있는 거야. 필요하다면, 궁금하면 낸지, 이거 끝나고 나면 낸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2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되게 되면, 이제는 이런 것을 언제, 이런 문제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추출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이 단계는 이것이 우리는 정말로 숫자 연산법이다 자 이것이 정말로 숫자 연산법인데 여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숫자를 11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운세를 상담할 때여러분들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 줘야 되겠나 그 이거는 숫자임에 심리 테스트 할 때는, 심리 테스트를 할 때는, 11개를 추출하지만은, 우리는 운세를 풀 때는, 운세를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9개 숫자로만 푼다. 그럼 여러분들, 흔하다니게네가 잘못해서 그런지, 생각이 잘못인지 행동이 잘못인지 모든 것이 이 소나기의 숫자만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흔하끄 꺼지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답은, 실질적으로는 답은 자기가 다 갖고 있어. 요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는 내가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자기가 해면서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 맞춰갖고, 이 컨트롤만 해주면 되라고 가는 게 올바른 게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내용은 뻔해. 알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힐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거 안 좋은 걸 막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상대회 했고, 니 뭐,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교동사고 날 것이다. 뭐, 다음 달에면 죽겠어그 완전 헛소리다, 이거.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을 법 없다, 아무도. <웃음> 그, 그 사람 공포 분위기 조성해갖고, 어떻게, 어? 막 뭐, 뭐, 이상한 짓 하고, 그치? 그럼안 되고. 우리는 가는 길이 흔하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푸는 거는 뭐손바닥에게 들어있는데 뭐. 흔하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 흔하는데 뭐. 응,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니까. 이것이 왔을 때 우리는 비껴가야 되겠나? 당하고 고쳐야 되겠나? 사고 뭐 내가 교통사고 난다 해보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길로 가면 이어 이어 가면 교통 사고가 날것 같고 다리를 한개부겠다 이십 분면 어떻게? 우리는 일을 비켜가야될거 아니야, 그제? 이 사고 나갖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이제 고치고 올 거야 똑같이 가는데는 어느게편하겠 근데 그기서 너무 씩뭐이바 보면 우리 뭐이제못 고치잖아. 줄로 우리 가면 고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이거 뭐 푸는 게 중요한 게 맞추고 해, 이거는 야 돼, 이 말이야. 맞출 이유도 없고. 맞추고 이런 걸 내용은 본인이 다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거지가 단지 표현을 못했고 내가 이것이 어우심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왔는지도 자기가 구별해 갖고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아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로 가라 할 것이냐 일로 가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돼 그제. 그러면 절로 비킥하게 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고 없이 갈 것이고 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시간은 조금 당기더라도 병원에 갔던 시간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저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것이고 자 2단계 가 가지고 우리는 숫자 계산법 그죠? 자 이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될 거니까 그죠 숫자 계설법에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숫자는 숫자는 어떻게 1부터 우리는 9까지 수만 쓴다 했다 그죠 1부터 9까지 수밖에 쓰지 않는다 그런데 숫자는 4개라는 거죠 그죠 자이 순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의 순번은 논리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수리사주학의 논리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고, 이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타로 심리카드의 해석법하고 딱 논리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카드의 종류는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앞으로 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아, 이건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런 인간의 세계로 오게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귀신의 세계에서 천도가 되게 되면 다시 영혼의 세계를 가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윤회 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귀신 세계에 있는 거 맨날 갈 천도가 되지 않으라고 맨날 밥만 죽으면 귀신도 안 간다, 이 말이야. 맨날 바보도 물어갖고 천도만 맨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세계에 있는데, 이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과 관련된 인연도 있어요. 인간도 인간이 관련된 영혼이 있고, 귀신도 귀신들과 관련된 인연이 있어요. 귀신 인연이 있는 거야. 우리는, 꿈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신 인연가 있다는 것은 꿈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이런 이 조상들이라든지 이런 걸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연이 닿기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된 것이고 영혼의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장 처음이라는 거다. 자 이것이 두번째 이것이 세번째 이 나머지 이 밖에 있는 것이 우리 네번째 라는 거다 이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카드 이거 숫자를 풀었을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낼때 이것이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4번 숫자로 되어있는 거예요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4번 숫자로 되어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제일 첫 장은 이 인간이 나중에 영혼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이세 번째 문서는 외부 우리는 작용을 푸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네 번째 거는 나를 보는 사랑과 바라보는 사랑과 인연들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다. 그럼 딱 저기 진짜 논리상으로 그죠? 자, 이거는 뭘까? 영혼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내 생각이다. 거지. 생각과 내 사고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푸는 것이고. 오케이? 이것은 내 사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다.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의 행동이다. 행동. 이거는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와야 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내면 심리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행동 심리지. 이것이 행동 심리지. 자, 이거는 우리는 기신 세계에서 이런 외부작용, 이런 거 어떻게? 불의식이다, 불의식. 불어식이다. 잠재적인 것은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거 엉뚱한 행동할 때 그제 잠재의식 자이 잠재의식은 어떻게 여기서 많이 작용을 하는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제 요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4개만 풀면 되잖아 그쵸 저이네 개만 풀면 되는 거요 맞나요? 그럼 이네 개만, 이네 개만 쫙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일사출률로 갈수 있는 거잖아. 요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네 개를 우리는 풀어보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1번은 우리는 영혼의 문제. 2번은 인간의 문제, 3번은 우리는 귀신의 문제, 4번은 우리는 인연의 문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응? 카드도 마찬가지다, 그지 네. 그러면, 응? 영혼의 문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지게 되게 되면 내가 사과하고 생각하는 거, 응? 내가 추구하는 거, 희망, 이런 것들. 응?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램이고, 우리는 희망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런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지? 자 두번째 인간은 어떻게 이거는 행동과 판단이에요 각으로 그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행동은 요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됐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우리는 여건이 됐다. 여건과 환경이 했다 이거는 여건과 환경.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집안에서 도움이 안 됐다. 가정상으로 힘들었다. 어 내, 그, 뭐, 그 엄마, 아버지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이 여건 환경이다. 나는 어떻게 엉뚱한 생각을 해도, 이 여건과 환경은 좋았는데, 그지 요렇게 갈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게. 그냥 이런 여건이 다 되어 있었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 해갖고 못 갔다는 거지, 그지 가는 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건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간 거야. 이?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것이 좋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이것이 도움이 되는데, 나는 이걸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이 뒷받침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야. 나 그렇잖아.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이것이 우리는 연역적으로, 기납적으로 해결해 가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다. 사람과 인연들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음. 이것을 또 볼게요 남들은 네 하면 재주가 참 좋게 잘될수 있는데 왜못 갔노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음. 이 일을 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너는 막,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은 실망해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뭔런데얘기 그러면 이 분류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분류에 맞춰서 상, 중, 하 이렇게 되어버리는 상, 중, 하이 카드만 보고 숫자만 보고 우리는 이거 갖고 답은 기본 틀은 이거라 기본 틀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로 카드에서는 이 카드를 가지고 초이스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카드를 머릿속에서 숫자를 추출해 내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내면 심리는 어떻게? 사주 가지고 숫자로 푸는 거죠 전부 다 숫자야 내면 심리도 숫자로 푸는 것이고 우리는 섭성심리는 두뇌에서 숫자를 추출해서 푸는 것이고 행동심리는 어떻게? 자기가 초이스 하든지 심리 도구에 따라서 숫자로 푸는 거죠 전부 다 숫자라 숫자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똑같은 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럼 우리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숫자가 어느 숫자가 어떤 거, 그것만 하면 되죠 인자. 아, 그러면 그 풀로 가야 되거든.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지금. 확실히. 너무 지금 항상 길게 해가지고, 요까지는 끊고 하자. 아니, 한참 어요 어? 한참 남아도 끊자. 한 20분도 아 아, 20분, 어? 20분. 어? 그렇게 2 0그렇 20분 안 돼도 여기까지 끊자 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달라. 공개를.